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24장 32절로 34절 48절로 56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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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종 어, 엘리에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 예, 주인이 예,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종이었습니다. 또한 예, 기도하는 종이었어요. 기도의 종이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 본문 속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라고 이 엘리에슬이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오늘의 본문 속에 보면 이 종은 믿음의 종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종의 모습 어떤 것인지 두 가지로 복음을 강설하겠습니다 첫째, 이 믿음의 종은 요 주인을 증거합니다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주인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라는 것은 노종 엘리에세를 말합니다 종이 그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낙타에게 있었던 짐들을 다 내리는 거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종의 발과 또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종 앞에 음식을 베푸니 종이 이르되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라반이 그러면 말하세요라고 하죠. 어, 여러분 지금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어,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이죠. 어, 거기 결국 이제 우르라는 지역인데요. 여기까지. 약 800km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어, 10마리의 낙타와 또그 짐들을 싣고 오는 그 거리였기 때문에 최소 어, 신학자들은 아무리 못 잡아도 20여 일, 뭐 한달 정도의 거리. 이, 이 노종이요. 어, 광약길에서 제대로 먹었을까요? 잠은 또 어떻게 잤을까요? 많이 시장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집밥을 먹는 순간인데 여기 보니까 음식을 종 앞에 다 이렇게 차려줍니다 그리고 먹으라 아, 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단 먹고 어, 자기가 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예, 그리고 어, 지금 이 리브가한테 어 이런 왜 폐물은 줬는지 그리고 이 집에 왜 유숙하려고 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도 돼요 그런데 종은 그러지 않죠 여기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내가 어,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나 먹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그 단호한 모습인데요 여기 내일이라는 것은 음, 어,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주인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죠 이삭의 아내 신부감 찾아와라. 며느리 데리고 와라. 라는 그 자신의 일입니다. 그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 이내일 종의 사명을 말하는 이 속에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에, 아내 찾으러 왔어요. 어, 그뭐 신부감 데리러 왔어요. 라는 게 아니라 여기 내 일을 진술한다는 라 말은 뭐냐면 어, 내가 찾으려고 하는 아내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 내 주인 아브라함이 에, 나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명령했잖아요 반드시 내 에, 친족 혈통해야 된다 그리고 어, 에, 이삭이 먼무는 이 가난으로 이 아내가 와야 된다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일을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순조롭게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그 아내였는가 그 여자였는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뚜렷이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차, 우물가로 오는 여인한테 물좀 마시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여인이 물을 마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열마리의 낙타에게도 물을 그 주는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어그 하나님이 내 주인 이삭의 아내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지금 되어졌습니다라는 것을 진술한다는 것이 말을 진술하기 전까지는 차려진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라는 것 어, 내가 내 일을 진술한다라는 것은 지금 쭉 일련의 과정들을 말하면서 종이요 어, 내가 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라는 것을 진술하는 그, 그것은요 결국은 누구를 증거하고 누구를 보여 내는 거냐면 사실은 주인인 아브라함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명한 것 아브라함의 뜻 그대로 나는 하고자 어, 했던 것이고 지금 이 모든 일은 그 아브라함을 증거하는 일을 내가 어,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자기가 지금 이렇게 대단합니다 내가 어, 기도했더니 만났던 여인이고 어, 그리고 내가 찾던 여인이니까 이 여인 그러니까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이 나에게 주인이 말했던 그 사실 그대로 되어진 겁니다 이게 되어질 일이 아닌데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증거하는 거예요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어 48절 한번 가보세요 34절에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나는 누구다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한 다음에요 48절 보세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세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보세요. 나를 대접해 주십시오. 지금 본인이 대접받는 자리에서 그죠?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지를 지금 초점을 놓치지 마세요. 내 주인 아브라함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르든지 좌르든지 어? 가부를 결정하십시오 지금 모든 일은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지금 그밥 먹으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는 내 주인을 정말로 인정하고 대접하려거든 그 결정부터 하십시오 어, 내가 밥 먹고 사는 일이 급한 게 아닙니다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일을 진술한다는 그 초점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주인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것이 초점이에요. 이 모습은요. 정말 우리가 성경의 구속사적인 그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육의 양식을 거부하며 아니 그것보다 왜이 땅에 왔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이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창세전에 내가 구원받았다 예정되었다 그 예정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오르신 뜻이 하나님에게 초점 받으시고 자신을 대, 자신이 대접 받으시려던 예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것을 진술하고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자신의 괴로움과 아픔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뜻을 신실히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4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4장은요. 바로 잃어버렸던 교회. 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오신 내가 반드시 그 여자를 찾아러 가야겠다. 나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어, 나는 반드시 해야 된다. 왜? 거기에 내 백성이 있으니까. 내가 찾아낼 교회가 있으니까, 하고 오신 곳이 이 사마리아 우물가였고요. 여기서 만난 여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가운데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어요. 자, 대화가 쭉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그참 예배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동네로 뛰어 들어갔어요. 와 보라, 내가 오늘날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서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때 이제 동네에서 먹을 것을 찾고 그것을 구하여 온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얘기죠 31절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동네로 들어갔고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먹을 것을 준비해와서 예수님한테 랍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도 인성, 인간의 몸을 100% 가지셨기 때문에 허기지시고 갈증이 심하셨고 몹시 배가 고프셨어요 예수님이 이 모습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는 그 엘리에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런 모습이 뭐냐면요. 주인의 뜻, 주인의 그 간절한 바램을 그것을 행하는 일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 급하죠. 예수님도요, 예수님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그 대접과 자신의 괜찮음과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는 모습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단 한순도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목적은 뭐죠? 목적은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함,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그한 영혼이라도 찾아서 그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그 자기 백성을 찾아서 반드시 구원해내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망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고 가치라는 거예요 당신은 왜 삽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면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가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배가 안 고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면 배가 저절로 불어, 불러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종도 굉장히 허기가 졌을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아브라함 주인의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나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위하여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지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그 모습입니다. 마찬가지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세요.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구약에도 계셨고요. 그 구약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신약에도 같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7장의 표현을 보면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했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앞에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그러니까 성령이 안 계시다라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한 초점이에요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어, 그가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 다음에 파송받아 오시는 성령님 오순절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때 오시는 게 아니라 아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초점을 두고 그 일을 증거하시는구나 이제는 신약의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쫓고 그런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힘이 없으신 게 아니라 여기에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계시지 않다 바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통하여 누구를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온, 심, 온 집중을 다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을 가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 오순절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례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 누군가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타냅니다 내 것을 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수님이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이요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는 것이었고 성령 하나님의 양식 또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아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양식이래, 힘이래요, 기쁨이래요, 능력이래요. 성령의 불타오르는 그 부흥은 다른 게 아니라 이곳 저곳에서 방언이 터지는 게 성령의 충만이고 성령의 부흥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죄의 세력이 꼬꾸라뜨려지고 죄에서 벗어나서 승리가 외쳐지고 하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내는 모습들이 성령이 얻는 힘이래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래요. 성령 받았다 이 말은요. 방언받았다가 아니에요. 은사받았다가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라는 말은 구원받았다예요. 다시 말하면 능력 받았다요. 이 능력 받은 어떤 능력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내가 가난할지라도 병이 걸려서 골골할지라도 모든 문제로 앞뒤가 꽉 막혔을지라도 그것 가지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내 안에서. 하늘의 기쁨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하늘 생명으로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당당히 대처하고 넘어쓰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생명으로 삼켜버린 거예요. 이런 존재가 성령 받은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참으로 증거하신 성령을 받았을 때 나오는 결과예요. 그저 성령을 에너지로 알고 힘으로 알고 능력 그 자체로만 알면. 우리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가져다 준이 하늘의 기쁨 하늘의 힘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오늘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처럼요 나는 누구인가 그것에 대한 답은 나는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가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생명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신 성령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가지고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사셨던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신 그 모습처럼 누구를 증거해요? 종이 아브라함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는 예 하나님을 증거하죠.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죠 이게 내가 누구인가예요 철학자들은 수시로 묻잖아요 나는 누구지?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지? 왜 살지?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뚜렷한 답을 갖고 지금 사는 존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만났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를 위해 사느냐 그렇잖아요.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 종을 올리나 누구를 위해 우리는 누구를 위해 우리는 종된 자예요. 네, 이게 분명해야 돼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할 때요. 이그 종이라는 이 개념이요. 로마서 일장 일절에 가 보면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예,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썼던 나는 종입니다라는 단어를 예, 신약에 와서 이 종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는데 둘루스라는 단어로 써요 근데 둘루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이, 이 종인데요 어, 이 종은 어, 태어나서 보니 어쩌다 보니 종이 된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종이 아니라 자원한 종을 쓸때 둘로 쓰라는 종으로 씁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여 종이 되기로 결정한 종 자원한 종이에요 우리 2사에서 43장을 한번 가보면요 어 이사야서 43장은 이방에게 그 구원이 들어가서 이방 이방에게 어떻게 복음이 그 그들을 구원하시는지 이방에 대한 메시지예요.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는 누구예요? 예, 이방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너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의 구원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래요 어, 여호와를 증거하는 여호와의 증인이죠 좋은 단어는 다 이게 못 대먹은 그 이단들이 써가지고 우리가 여호와의 이 귀한 단어인데 여호와를 증거하는 여호와의 증인이고 나의 종이라는 것은 주님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이죠 그 여호와를 증인 증거하는 증인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대 누가 이방이었던 우리가 신약의 교회인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정말 구원자이신 이 분에 대한 깨달음과 그분을 위한 종 여호와의 종 주의 종. 그런데 이 주의 종이 어떤 종이냐? 이 이렇게 은혜를 입고 깨닫게 되는 이 종을 설명할 때. 그 둘로스로 설명되는 이 종은 어떤 종이냐 잠한리한 번만 말씀 더 가봐요 신명기 15장을 가보세요 이, 이 종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 입은 종 구원받은 종을 설명할 때는 바로 신명기 15장에서 말하는 종입니다 15절 너는 애굽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애굽당에서 종되었던 것은요. 바로에게 속해지는 그래야 자신의 그 의지와 상관없이 굴종이 되어버리는 잡혀버린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자유를 잃어버린 신분을 빼앗겨버린 그래서 자기 의지와 결정을 할수 없었던 그렇던 너희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 이런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졌으니까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16절 보세요. 이렇던 너희가 다시 살아나서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16절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하으로 이 종은 어떤 종이에요? 이렇게 구원받은 원래는 속박되었던 종이었던 자인데 나와, 나와서 나와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는 주인의 입장이 된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 선택자의 입장 속에 자기 밑에 들어온 종이,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그 다음 보세요 송곳을 가져다가 종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너의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여섯 해 동안에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아는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희년이라는 제도도 주셨고요. 그제 7년째 되는 안식년에는 요 음, 종으로 들어왔던 자가 이렇게 자유의 신분을 얻도록 내놓게 하는 그 어,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 6년 동안 이 종이 그, 그 싹쓸 배나 받을 만큼 열심히 일했으니까 7년째 되는 이 안식년에 내어주는 거 아까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라. 응? 왜? 어, 너도 애굽에 종되었을 때 자격 없, 대가 없이 내가 너를 살려냈잖아. 그 은혜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베풀었어요. 어? 이제 6년 동안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됐으니까 너 자유롭게 살아라. 나가라. 너 받은 은혜 대로 살아라. 근데 이 종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어, 그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에, 종이 만일에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서 너에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에, 주, 너와 내 집을 사랑한대요 음, 주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인을 아 주인이 나에게 어떻게 대우해줬지 나의 이 핍절한 나의 이삶 속에 주인이 어떻게 나를 대우하고 먹이고 입혔지 그가 나를 어떻게 인격으로 여겨주셨, 처리해줬나 생각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의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주인의 집이 얼마나 나에게 안식을 주었고 나에게 혜택을 주었고 한이 모든 것들 주인의 사랑과 주인의 집의 그 고마움 주인의 집의 풍요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나이 주인에 떠나고 싶지 않아 7년째 자유를 얻고 나가라고 해도 나 계속 머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예, 그러면 예, 증인들 앞에 예, 이 송곳을 가지고 와서 그 주, 주인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는 종의 양쪽 귀를 송곳에 대고 송곳으로 문에다 대고 뚫으래요 여정도 그렇게 하랍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제 송곳으로 귀가 뚫린 종은 어떤 종이에요 영원히 그 주인의 집에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자원하는 종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종인데 이 종을 청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종이지만 주인과 함께 주인과 함께 인격적으로 주인의 상의 같이 주인의 상도 나누고요. 주인과 같은 그런 사랑과 교제와 주인의 모든 것을 맡아서 모든 종들을 또 관할하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귀를 뚫는대요, 귀를. 이 귀를 뚫는다는 것은. 순종 그리고 영원한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이렇게 대고 뚫을 수도 있는데 귀를 어디다 대고 뚫는다고 그래요? 문에다 이게 문은 주인의 집 아니잖아요 송곳으로 귀를 뚫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문에 대고 뚫는 그 영원한 헌신과 순종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뚫려지는 이 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원이 되는 영원한 그 신분을 얻게 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어, 자원하는 종, 어, 종에게 종에게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그 베풀어진 그 은혜를 기억하고 표현한 모습이죠. 나는 주인의 소유로 자원하여 내 스스로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그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답답하고 때로는 의미가 없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이 모습 앞에서 나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은혜가 나에게 있나 나는 그 은혜를 가졌나 그 은혜 때문에 표현하는 거예요. 뭐를요? 나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인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증거자로 나는 내 인생을 내놓습니다. 내 정체성은 나는 나를 만족하고 내 이름을 업그레이드하고 나는 나를 높이는 것에서 나는 그렇게 그게 모든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 본성이 어떻게 거꾸라지고 잠재워지느냐? 예, 이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서, 이제 나는 자원하겠습니다. 나는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길 원합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그 자리로 내가 선택하여 가겠습니다. 그 모습을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믿음의 종으로서 주인을 증거한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종은요. 주인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49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웃음> 어 이제 당신들의 인자함과 이제 라반에게 하는 말이죠 어,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오르든지 좌르든지 행하게 해달라. 음. 그러면서 그 어, 여기 54절을 가볼까요? 에.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이 종은 엘리에셀과 또 같이 왔던 이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이제 비로소 진술을 다 끝낸 다음에 먹고 마시고 그리고 하룻밤을 잡니다. 유숙하고 그 다음 아침에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하죠. 어,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가겠다는 거예요 어, 그 800km의 거리를 와서 그 정말 그 힘든 여정을 와서 하룻밤 묵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뜨더니만 나 이제 가겠다 그러는 거 나서는 거예요 짐 뽀따리를 챙기는 거죠 그래서 55절 보면 리부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 아, 그러니까 리부가죠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몇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여기 며칠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요. 음, 하루 이틀이면 그 다음 열흘이 더 <웃음> 이 며칠이라는 이야밈이라는 단어는 일년 음, 또뭐 작게 보면 한 달. 그러니까 그 아니 그 저도 이렇게 최소 한달 아니면 지금 열흘 열흘이라도 좀 있다가 이렇게 갈수 있도록. 가자그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56절에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 만류하지 마세요. 여와께서 호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말은 굉장히 이렇게, 그, 나 가야 됩니다. 라는 표현 같잖아요.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갈 거다. 나 보내라. 나 막지 마라. 굉장히 단호하죠.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아침에 돌아가겠다는 굉장히 강한 의지예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이럴 수가 없겠죠. 노종이 신속하게 떠나려고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 이렇게 신속하게 떠나려고 할까요? 이것이 믿음의 종의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보다 주인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그 주인이 떠나보내면서 간절히 애타며 찾기를 원하는 이삭의 아내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까 그 애타는 심정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줘야지 내 몸은 힘들고 피곤하고 어, 어렵고 어, 얼마든지 사실 종의 입장에선 타협할 수 있지 않아요 주인 뜻대로 되어졌고 주인을 기쁘시게 할 모든 것을 이제 다 갖추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나안 땅보다 훨씬 문명이 앞서 있는 이 갈대아우르, 바벨론 이 갈대아우르에 왔을 때좀 여행도 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종의 마음 속에 내 나이가 내 나이도 또 어? 그 타협의 여지가 많잖아요. 내 나이도 있고. 무엇보다 여자인 리브가가 이제는 잠깐 여행이 아니라 아예 가난으로 언제 올지 돌아올지 모르는 이 거리를 떠나려면 준비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 열은 정말 좀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나 만류하지 마세요. 나는 갈 겁니다. 이 아침에 나는 떠납니다.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상식적인 건 뭐예요? 예, 와서 며칠 머물고 이제 결정 됐으니까 어, 리브가에게도 좀 준비할 시간도 주고 종도 좀 체력도 좀 안배하고 그래서 어, 떠나는 예, 상식 좋아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음, 예,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대로 어, 그렇게 하는 모습은. 예, 그렇다고 뭐 몰상식하게 비상식적인 삶을 살자는 게 아니에요 주인을 생각하며 주인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믿음은 상식과 같이 가지 않아요 네. 굉장히 상식과 다른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이 신실하고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그 어, 그 이게 영어로는 페이스 l 얘기할 때요 이게 믿음의 종을 얘기할 때, 아, 신실하고 충성되구나. 착하고 충성된, 이 믿음의 종이고요. 악하고 게으른. 여러분, 게으른 것은 악한 거예요. 착하고 충, 충성스러운, 신실한, 믿음스러운, 이것은 착한 겁니다. 근데 게으른 것은 예,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실하신 그, 이 모습이, 이 신실한, 이 신실한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 오늘 54절에 보면요, 56절이네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와께서 호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이 형통한 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평탄한 길이고 순적한 길이고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찰라흐라는 건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대로 되어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게 형통한 길이랍니다. 이 형통한 길을 그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으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상식으로는 며칠 머물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이 모든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이 소식을 빨리 주인에게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그 이십오장 십삼절에 가 보면 이러잖아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신 하느니라. 이 충성된 사자의 모습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름에 시원한 냉수처럼 시원케 해드린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의 그 평탄한 길 형통한 길 절대 눈으로 보이는 상식으로 볼 때는 십자가의 길은요 평탄하거나 순조롭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일에 정말 충성스러운 사자처럼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일을 반드시 속히 그 일을 행하시려는 지체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만나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을 보세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이세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 무덤에 장사진에 묻히셨죠. 그런데 보세요. 그가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은 예, 이전에 미리 말씀했던 너희보다 앞서 너희에게 얘기했던 그 장소 거기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신대요. 갈릴리라는 곳에 가서. 여러분 형통한 어, 길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 형통한 길에서 만류하고 지체하지 않는 이 종의 모습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또 승리의 영광의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그 승리를 맛보면서 살도록 하시는 이 일을 망설이거나 주저함없이 단호하고 신속하게 이루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 십자가의 이길 이 고통과 죽음과 힘든과 아픔과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동등의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내려오셔서 조롱과 핍박을 당하여 죽으신 길이잖아요 수치와 멸시와 조롱이었잖아요 힘듦이 일단은 죽음으로 어 이, 그것을 이제는 안식할 수 있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잖아요 그가 살아나셨다 더 이상 죽음에 압도하여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왜왜 왜? 부활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를 빨리 맛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에게 갇혀서 사망에 질질 끌려가면서 무기력하게 사는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 형통한 십자가의 길에서 지체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속히 무덤에서 박차고 일어나셔서 그가 살아나셔서 먼저 갈릴리에 가서 주님의 이 부활하신 소식을 그리고 너희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오실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죄와 사망을 깨고 너희가 무기력과 게으름과 악함과 그리고 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어떠한 존재로 이제 살수 있게 되었는지를 알리는 일에 지체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그 사흘이 되자마자 그 아침에 무덤을 박차고 죽음을 잠재워버리고 그가 부활하시는 것니다 부활의 소식이요. 우리 안에 예수님 홀로 그가 살아 예수님이 살아났구나. 예수님이 살아났으니까 예수님이 왜 살아났냐고요. 형통한 길에서 나 만류하지 마세요 나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한테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고 싶고 또 우리 자신도 정말로 알려 알려주고 싶은 우리가 하고 싶은 그게 뭐예요 죄에서 이겼다 죄에서 이제 더 이상 주장받지 않는다 그래서 청교도가 했던 말이 이거예요. 성도는 죄가 가져다주는 즐거움에서 해방된 존재들이다. 더 이상 성도는 죄가 주는 즐거움, 쾌락 또 죄가 주는 힘 거기에서 벗어난 존재.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영원히 십자가에서 나는 이제 좀 됐다 그러지 않고 지치하지 아니하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거냐고 도대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 부활의 이 기쁨을 예수님은 갖고 있는데 종은 지금 빨리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내신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는 지금 누리냐고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서 정말 살고 있냐고요. 죄에 우리가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선포된 게 부활이에요. 성도란 기억하세요. 은혜에 머무는 자가 아닙니다. 은혜를 표현하는 자예요. 은혜를 받은 자. 성도 아니에요. 성도는 그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자. 어떻게 표현하죠? 죄에서 사망에서 승리한 그 지체하지 않고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과 우리에게 알려준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송도는 실제적인 십자가의 승리를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은혜를 표현하는 자.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면서 하, 좋다. 어? 여기서 좀 계속 있어보자. 그거는 아니에요. 성도는 이 받은 은혜에 표현합니다. 만류하지 마소서. 신실함으로, 충성스러움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네.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요. 그 증거하는 모습은 죄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치고 들어오는 온갖 거짓과 더러움과 이것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실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천국 가게 됐다. 그건 자기가 스스로가 성도라고 우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자입니다. 나타내는 자입니다. 표현하면서 사는 자예요. 십자가에서 만류하지 않고 지치하지 아니하시고 부활을 가져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룬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예요. 이게 성도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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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분명하게 대답하고 신앙을 출발하세요 복음을 강설받고 아 이론적으로 그렇구나 답을 찾지 마시고 진짜 내가 성도라면 성도인 나는 어떠한 것이 내 삶의 목적인가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오늘 엘리에셀이 믿음의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잖아요 구속의 모습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그 무덤에서 묻혀 계시지만 성경대로 그 사흘째 되는 날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머무지 않으시고 박차고 일어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것이 어떤, 어떤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자기 백성들이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그힘 있는 인생이 되도록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아, 나도 살아날 거네. 장차 마지막 날에 그게 아니라 몸은 장차 살아날지라도 지금 내 안에서 죄가 죽고 생명이 살아난 삶을 살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이루기 하여 만류함에도 뿌리치고 지체하지 아니하시는 이 예수님 그 예수, 예수님을 예수 우리가 만났다면 이 은혜를 받았다면 바울이 고백하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 나는 이전에는 세상 자랑과 나의 명예에 종되어 살았지만 나는 이제 스스로 자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를 소원한다 결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 그가 한 말이 뭐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난 죽는 것도 좋다 유익이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낙원에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과 같이 살면 낙원에 반드시 갑니다 구원받았다 난 천국 간다 그런데 이 바울의 삶의 가치관대로 살고자 여기서 회개하고 몸부림치는 작업을 하는 자가 성도이지 이건 바울만이야 나는 방울이지 바울은 그렇게 살지만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외면한다면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서 성도답게 성도로 있는 모습은 아닌 거죠 이렇게 살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를 위해 잘 되고 잘 살아야 되는 게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잘 되고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사십시오. 누구를 위해. 돈을 버십시오. 무엇을 위해. 예, 주를 위해.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표현하여 사는 것. 내게 이한량없는 은혜를 다 받았는데 그 은혜 안에 머물면서 게으르고 악하게 있는 것을 믿음의 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엘리에셀의 모습을 통해서 또 이 모습 속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하여 성도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주의름으로 촉구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합니다.